어, 고영래님은 원래 전공이 그 사, 우리 학교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이 그런 것 많이 있어서 대학교 날씨로 그때도 창업자가 다행히 전부터 제 그때 만나봤을 때도 이런 사회적 문제를 기업으로 풀고 싶다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쪽 사회적 기업이나솔셜벤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창업대학으로온 케이스고. 아마 우리 창업대학에서나온는 스타 중에 한 명인데, 가좋은데한 가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웃음> 네, 제가 맨날 압박을 하죠. 빨리 눈물 써야 된다라고 압박을 해서. 네, 그거 말고는 뭐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실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 같은 소셜 미션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뒤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 여러분들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 끝나고 좀 서로 좀 잠깐 좀 명언도 좀 주고받으시면 좋겠고 여기에 좀 매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하는 강의 파일이 세개가 나갈 텐데 본인이 다 공, 공유를 해드리겠다 해서 제가 오늘 어 수업 카톡방에 살짝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고 있다가 네. 어, 그런 얘기를 좀 나중에 질문도 좀할 텐데 제가 한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 한 45분 정도 하시고 한 10분 정도 Q&A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럼 박수로 네그 앞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는 현재 진주에서 어, 와로샐러드라는 샐러드 소셜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큰 아직 큰 회사는 아니고 저희가 매장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작은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와로고요. 이제 와로의 뜻이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하는 현재 그 보육원 태소 청소년들을 이제 일자리 창출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와로라는 이름을 어, 지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그 제가 알기로 사업계획서 관련된 그 주제여가지고 조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저희 그 회사 연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뒤에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어 참여하고 있는 현재 LH 소셜벤처 저희가 6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했던 자료를 조금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어 LH 소셜벤처 6기 발표 뒤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 떤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 사업계획서를 좀잘 쓰기 위한 어좀몇 가지 팁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아, 뭐 45분이면 시간이 조금 남, 남게 되면 제가 어, 그 지금 청, 그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그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까지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와로는 어, 처음에 그 사천의 카이와 어, 경남, 지금은 경상국립대학교가 같이 진행한 프랜차이즈 경진대회 최종 선정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2019년 1월에 와로라는 법인을 세웠고 그 같은 해에 5월에 와로샐러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시 보면 은 저희가 그 사업자 등록 저, 그 전에 어, 조금 다양하게 어,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뭐 간단한 수상들을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이라는 어, 사회적기업 창업 다,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자들이,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사업을 시작으로 저희가 어, 와로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이라든, 어, 올해 들어선 어, LH 소셜벤처나 저희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요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 비전은 어,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넘버원 음식 플랫폼이 되자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건강한 음식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함께 와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팀원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작성하실 때제 나름 설명하기 좋은 순서로 작성을 했으니까 순서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양한 요식업에서 종사했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 어, 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지금 이제 보육원 퇴소 청소년이라는 어만 18세가 되면 자신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약1 0 0 0 명씩 그 아이들이 퇴소하고 있고요. 퇴소 경험하는 주요 문제 중 1순위가 바로 어, 경제적 어려움이고 이들은 이제 4명 중 1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 이들을 위한 자립 정착금 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 하지만 이 500만원 500만원이라는게 자립을 위한 금액으로 봤을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어, 10명 중에 뭐 7명도 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제가 그 전에 매장 창업을 앞서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 매장 창업을 경험을 살려서 와로 샐러드라는 샐러드 매장을 런칭을 했고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경제적 자리 일자리 창출을 좀 하기 위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모델을 채택을 해서 어 이런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창출하고자 하는 이제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요. 저희가 샐러드 매장이다 보니까 언제 어 지역 농가와 연계한 로컬 푸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한 보육원 세수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어, 보시면 저희 어, 프랜,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일반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중심으로 고객들은 가맹점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과 연계된 농가가 직접 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로컬푸드를 거래를 통해서 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조금 앞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간단한 경쟁사인데요. 이건 샐러드 프랜차이즈들의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저희는 뭐 매장 오픈 비용이 저렴하다든가 로컬 지역을 이용한다든가 또 이런 어떠한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양 성분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걸 간단히 보여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0평 기준 동종업계의 타 브랜드 대비 한 45%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고 불필요한 인테리어 자재들을 좀 감소시키고 있고요. 어, 저희가 매장을 오픈을 시키는 대상이 그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매장을 초기 오픈하는 비용이 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어, 환경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집중했던 건 매장 을 매장 오픈의 비용을 조금 더 줄이자 라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장과의 한 어, 로컬푸드 하면 이제 50km 이내 농가와 연계해서 지금은 뭐 율피 떡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채소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 사관학교에서 그리고 LH 소셜벤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사람별로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앞서까지는 앞서 경쟁력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현재 사업 현황은 저희가 진주의 매장이 두개 있고 청주한 군데가 있고요. 어 진주에 처음 하대정, 하대동이라는 곳에서 처음 오픈을 시작을 해서 거기는 이제 배달 매장 그리고 진주 신안점은 카페와 홀이 같이 운영되는 매장 그리고 청주도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조금 어, 다양한 판매들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 진주의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이제 디즈 크라우드 펀딩이랑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어 1, 2차례 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군산의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다른 사회적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한 사례도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별 영양 상태를 분석을 해서 맞춤 샐러드를 제공한 어 펀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를 맞이해서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했던 결과들입니다. 어, 시장을 보시면 저희가 보는 시장은 이제 샐러드인데요. 샐러드 중에서도 오프라인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샐러드 판매되는 대형 할인점이나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오프라인 시장, 샐러드 시장 규모도 약 2280억 원으로 그렇게 절대 큰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샐러드가 포함된 국내 간편식 시장은 내년 약 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 샐러드, 샐러드 중, 그리고 샐러드 중에서도 경상도와 부산, 이 지역으로 어, 타겟 시장을 잡았습니다. 타겟 시장은 약 어, 159억 정도로, 어, 이 비율은 저희가 인구 비율이랑 어,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시장 규모로 해서 추정치, 추정을 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어 샐러드 식당으로 시작을 해서 샐러드 프랜차이즈 그래서 샐러드 전문점으로 지금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샐러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로뭐 컬푸드를 활용해서 어, 지역의 어,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들을 좀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패스트푸드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현재 합천에 뭐 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떡볶이도 판매를 하고 있고 어,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LH 소셜벤처 6기 때 승급 심사 때그 이야기했던 향후 계획인데요. 어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영양 분석을 하는 솔루션을 어 LH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씩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 8월까지 테스트를 모집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9월경에는 어 베타 어 베타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어 베타 버전 출시 이후에는 어, 매장과 이 앱과 직접적으로 연동을 통해서 매장 내에서도 맞춤식을 어, 받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영양 상태에 맞춰서 바로바로 샐러드를 그 자리에서 맞춰서 먹을 수 있게 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어, 정식 오픈했을 때는 이런 매장이나 제조, 관리 담당하는 아이들을, 이제 고용원, 태소청소년들을 고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성장 계획은 올해 약 5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 확장, 프랜차이즈 사업의좀 확장을 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에서도 신안점에서도 고육원 최소 청소년 한명을 고용을 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장하면서 저희 어, 이런 활동 기반들을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제가 LH 소셜벤처 그 승급심사때 발표했던 좀 내용인데요. 보통 사업계획서 흐름이 이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어, 보시면 되고 근데 대신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팀원 구성이 앞으로 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뭐 뒤로 해서 나중에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이 팀원들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는 변경이, 변경이 돼도 상관없으시고요. 또 이런 전체적인 내용 틀만 잘 갖추신다면, 어, 또 괜찮은 PT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PT 그 팁인데요. 어, 처음에는 우선 저희가 사회적 문제를 취급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문제 이런 걸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 어, 사회적 기업이 아니시라면 일반 어, 고객, 고객들이 쓰는 제품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런 이런 문제를 그 PTI 하실 때,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그 바로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많이 어,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원 태소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신이 혼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했을 때 바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수 있게 스토리 형태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스토리 중심만 이거는 이제 의견이죠. 의견이 아니라 이 의견과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 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료들을 좀 찾아서 이것들을 좀어 근거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보육원 태소청소년을 포함한 이런, 어, 보호 종결 아동들이 해마다 한 3,000명 정도씩 있고 보육원 태소청소년들은 약 1,000명씩 시설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의 취업을, 어, 단순 노동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정부 지원 사 그,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4명 중 1명이다. 라는 그 수치를 어 24.4%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자리 정착금, 현재 상황, 100만원에서 500만원 밖에 안 준다. 이런 상황들을, 저, 어,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나 뭐 통계청, 그리고 어떤 뭐 자리 지원, 이런 실태조사 보고서라든가,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뭐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찾아 보시긴 하시는데 최대한 조금 설, 납득이 되는 그런 기관에서 찾으시는 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샐러드를 시작을 했을 때 어... 중요하게 생각한 게이 사업계획서가 저는 조금 살아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 어, 작지만 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프리마켓에 나가서 판매도 해보고요 50개를 준비했는데 43개 팔렸다 근데 86% 판매 성공하면 뭔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객과 어, 만나는 그런 뭔가 현장 그리고 그런 시장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 샐러드랑이라는 그러니까 와로샐러드 이전에 샐러드랑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썼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어, 조금 정, 정리가 잘 안된 사업계획서 인데요그 네, 안에는 이제 실제로 행동했던 것들을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 중에 12명이 언제 판매하냐 언제 어, 또 구매할 수 있냐 그런 재구매 의사가 있다. 그런 이제 고객들의 반응까지도 사업 계획서에 조금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뭐 제품 출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 단계이더라도 조금 간단한 형태의 뭐 이제 샘플 정도만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고객을 만나보고 그런 시장 검증 과정을 사업 계획서에 담으시면 조금 더, 어, 지원사 합격률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서에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금 더 괜찮은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이것도 그 앞서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업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판매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들이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의견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어 이런 새로운 솔루션이라든가 이거는 어 저희가 아까 영양 상태를 분석해서 맞춤으로 제공한다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년 동안 샐러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LH라든가 뭐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지원을 해서 이제 어 이어 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할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랑 똑같습니다. 실제 이제 판매하면서 얻은 고객의 반응 그리고 이런 검증 단계에서 이런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했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앞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실질적인 그런 의견들, 고객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은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전체적인 흐름이랑 제 팁, 말씀을 팁이랑 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그 앞에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곳에 지원한 사업계획서고요. 네, 처음에는 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다고 해서 건강할까요? 의문을 던졌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어, 이런 전문가들은 반대로 생애 주기별, 개인별에 맞게 어, 맞춰서 먹어야 된다. 음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처음에 관심을 끌었고요. 이제 뒷, 어, 뒷얘기는 사람들이 어 점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어, 건강에 대해 점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비만도가 높아지고 영양 불균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 영양소의 결핍은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연령별로 이런 영양소와 불균형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플 땐 약을 처방받지만 어 이런 영양 불균형일 때는 대부분 어딜 가시나요? 했을 때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어 웨일릿이라는 어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 몸무게, 키, 뭐 식습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영양소를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어 영양소를 균형있게 어 드실 수 있도록 샐러드부터 점점 다양한 건강식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제품과 앱이나 이런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어요거는 실제로 앱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나왔다는 라 가정하에 어 크리에이터링크라는 어 간편하게 좀 사이트를 만드는 어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객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 저게 이제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셀러 맞춤 샐러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이런 앱 형태고요. 뭐앱 형태는 간단합니다. 홈 화면이고 있 식사 기록을 간단하게 하고 식사 기록을 하면 이렇게 영양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입력을 하고 영양소와 상담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소가 짜져, 짜진 어, 맞춤 식단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개인 맞춤, 간편한 식사 관리, 그리고 영양사 이런 전문, 어, 전문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 일반 클라이언트와 어, 클라이언트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을 맞춤식단 주문을 할수 있고요. 영양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식단을 제공하고 상담 관련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어 영양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고 높고요.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균형 잡힌 식사가 있다면 어 구매하시겠냐 했을 때 65. 1 4로 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샐러드보다 좀더큰 건강 간편식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네, 저희의 목표 시장은 이런 건강 간편식 중에서도 어, 샐러드를 먼저 왜냐하면 저희가 와로 샐러드라는 샐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먼저 타깃해서 잡고 가는 것이 저희가 유리하고 좀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샐러드로 목표 시장을 잡았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 앱이 돌아가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된 어,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상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이제 세부 계획서고요. 계획서는 이제 보통은 그 보통 해외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해월 단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향후 계획은 뭐 이제 1억, 5억 이런 매출 규모랑 개인 판매하는 식단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모델이 어 이제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 아까 똑같았죠. <웃음>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앞서 말한 그 사업계획서랑 이거랑은 전체적인 틀로는 큰 틀은 없,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보여주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말씀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보통 제가 한번 보시면. 이런 시, 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 시장, 목표시장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그래프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향후 계획 그래프로 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색깔의 포인트만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어, 조금 더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원 구성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웬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는 뭐, 이제 계속, 이제 PT나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조금 수치나 이런 그래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그 이런 PT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그, 한글이나 이런 문서, 문서상 사업계획서 쓸 때도 이 표를 그대로 삽입을 해서 씁니다. 표로 이런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사업계획서에 이제 적는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글로 먼저 작성을 하기보다는 PT 형태로 만들어놓고 이 PT 이미지를 사업계획서에 이제 입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솔루션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어,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팀이 이 회사가 이 서비스 제품을 개발을 할수 있고 관심도가 얼마나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할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좀 어, 빠르게 고객을 만나고 이런 검증 단계를 녹여내는 것이 어, 조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필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요 요거는 재작년 재작, 재작, 재작 3년 전에 처음에 작성했던 사업계획서고요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이 다 컸으니까 거리로 나가라 왜냐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신이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스토리로 처음에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약 3천명, 2천명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수치로 보여줬었고, 그래서 저런 어,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이런 보고서나 이런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1순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어, 네. 이제 4명 중에 1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앞, 앞서 말했던 스토리를 뒤에 이제 이런 근거있는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100에서 500만원밖에 안 주더라. 그래서 이런 표나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활동 기반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네, 이때도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저희가 소셜 미션으로 갖고 있고 사업 형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우리가 어, 풀어보겠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요거는 브랜드 소개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지하 샐러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뭐 도심 속 뭐 여러 여유로운 삶과 이런 여러가지 이런 측면에서 샐러드를 제공하는게 어 되게 의미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는 이 초기에는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런 유사하게 우리가 매장을 꾸미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 들 참고 이미지들을 좀 썼습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런 매장 형태로 꾸미겠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부 공간도 저다 다른 샐러드집 사진입니다. 저런 토핑바가 있고 음료나 이런 다른 음식들을 d 피할수 있는 사진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로컬푸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좀더 어, 나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담아놓겠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들을 써서 설명을 했었고요. 네, 인테리어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이제 어 조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개발했던 이런 샐러드 메뉴들 이었고요 어 여기에 아네 무엇보다 이제 고객들 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진주 지역에서 샐러드를 판매하는 매장이 제가 알기로 한 군데밖에 없었고 이제 아직 샐러드가 다이어트 음식 뭐 반찬 에피타이저 요정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샐러드는 뭐 아침, 저녁 때 어, 남성, 여정, 여성 비율 20, 30대가 제일 구매율이 높고 다이어트보다는 건강관리로 샐러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 30대 여성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위해 판매를 하,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도 이제 인사이트 코리아 어, 푸드 트렌드 리포터에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보고서라든가 어, 의미 있는 기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초기 목표를 잡았었고요. 어, 물론 뭐 이제 건강관리는 20, 30대 그리고 40, 50대는 좀 다이어트 많이 먹더라 그래서 세부 고객을 나눴던 거고요. 어,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세웠던 목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매장을 이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배달 테이크아웃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 뭐 배송비는 얼마, 뭐 언제 쉴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어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권분석했을 때이 뭐 자리에 우리가 매장을 어 오픈하겠다 라고 해서 어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어 이제 이런 이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라고 해서 어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자립을 시킬 거냐 했을 때, 어, 이제 나도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용을 해서 매장 운영과 관리를 할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향후에는 우리 샐러드랑 와로 샐러드를 창업을 해서 자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기에 어 매장에서 일한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수 있게 돕는다라든가 해서 이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어, 이제 실제로 진주에 있던 샐러드 매장이고 그 매장과 좀 비교를 해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이제 온라인 판매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샐러드 대비 우리 샐러드가 어떻다라고 이제 제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성 요소도 많고 판매 가격은 좀 높지만 구성 요소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시장 분석은 뭐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 해줬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그래프를 활용해서 목표 시장과 뭐 전체 시장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를 추정할 때 지역의 인구나 지역에 있는 샐러드 가게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장 요 규모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은 이런 형태로 뭐 이어진다 이런 구조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서 보여줬던 실제 성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판매를 했고 노력을 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숫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고 어, 운영을 했을 때 b 어, e p 라든가 뭐 이런 재무계획들을 그래프상으로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설명글보다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그래프 그리고 약간의 색은 뭐 많이 안 쓰고 한두 가지 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좀 두는 것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확커 보이죠? <웃음> 이런 그래프들. 그래서 저희는 고용을 매장별로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표로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뭐 이렇게 월별로 똑같이. 보통은 향후 계획 다음에 저희는 성장 계획을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매장, 뭐 주스 판매 뭐 앞으로는 이런 신선 편의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되겠다 라고 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팀원들이었고 그래서 앞서 말한 두 사업계획서 달리 팀원 구성이 뒤로 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는 어 설명하기 좋게 마음대로 배치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협력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장표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매장이 없을 때 초기 단계에 썼던 사업 계획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사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사업 이렇게 저희는 조금씩 어 계속해서 어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간편식 시장규모나 이런 시장 데이터들은 새 장표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한번 조사를 제대로 처음에 하시면 뭐 계속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어, 뭐 예를 들면 3년,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트렌드나 이런 정보들은 파악을 하시는 건 필수이고요 어 조금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스토리 있는 형태로 해서 공감을 이끌고 이 스토리를 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뒷받침해서 어, 설득을 할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건 사업계획서 안에 실제로 작지만 고객들을 만나보고 어 조금 빠르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그, 그 과정 시장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피드백이나 어떤 우리의 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다시 사업 계획서에 녹여서 작성을 하는 것이 어, 제가 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질이 문제네요. <웃음> <웃음> 지금 제가 저도 질문드릴 게있고요다단 네. 뛰어나봐 주세요 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생각할 동안 질문하셔야 됩니다 올해 몇 년생이 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4년생 94년생은 28. 28입니다 예. 사업을 몇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죠? 23살 23살 아, 네 어 처음에 23살때 했던 그 우리 <웃음> 그것부터좀 얘기를 해세요 우리 아, 치킨집 그 얘기죠? 네. 예. 그 아마 지금 뭐잘 알고 계실 거예요 프라닭치킨이라고 아시나요? 네그 음. 제가 23살때 처음 그 프라닭치킨을 경남 처음 1호점을 열었었고요 네 아마 그때는 이제 프라닭하면 그게 뭐야 라고 반응이 많으셨는데 아마 지금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닭치킨을 제가 군대 갔다와서 아그 오픈을 했을 때 대출을 재경우 정확히는 기억 안나한 4천 정도 대출을 받고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완전 빚으로 치킨집을 시작을 했었고 1년 8개월 만에 그걸 다 갖고 이제 한 1년 2개월 총 3년 운영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빚을 다 갖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어, 저축을 좀 하면서 초기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자금을 좀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프라닭는 그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프라닭는 지금 진주에 아마 한 네다섯 개 아마 더 늘어나 있, 있고요. 저, 제가 이제 넘겨준 사장님이 그 평거동이, 평거동이라 해서 같이 두 개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그만뒀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2019년 1월 달에 넘겼는데, 원래 프라닥 정책상 연예인 광고를 안 쓴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해 8월달에 정혜인인가 연예인을 쓰면서 빵 터졌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2월인가 제 넘기기 한달몇주 전에 먹어가지고 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운영하는 것보다 매출이 한 두세 배 쪘는데 저도 어 약간은 미련이 있습니다 뭐 1년만 더 했으면 더 많이 벌었겠다라는 약간의 미련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사회,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어쨌든 프라닥이라는 것은 어 이런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 창업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했던 창업이라서 3년 정도면 충분히 배울 거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넘기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원래 28인데 6년차 창업 들어가셨어요. <웃음> <많아서요. 웃음> 예. 질문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 지금 총 사업 제안서를 몇 번이나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성공률이 한몇 퍼센트 되세요? 제가 LH 소셜벤처가 6기로 들어왔었는데요. 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H는 네 번째 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에는 쓰면 다 붙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기업 육성사업도 네. 바로 청년사관학교도 네. 바로 네 청년사관학교는 작년에 붙었었는데 이제 매장이라는 게좀 바빠지면서 한번 자진 포기를 하고 올해 다시 써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H 그세번이랑뭐 1학년 때그 간단한 뭐 공모전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LH 이후에는 네, 다 붙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LH 소리발전는 거의 뭐 제가 심사했지만 몇백 개의 일이에요 몇백 개일 그래서 류를 통과하기도 힘들어요 네. 서류를 걸러내는 작업들 네. 근데 다른 사회적 교육성사업도 경쟁률은 조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사 업학교도 네. 근데 그거를 통과했던 노하우가 아까 그 얘기했던 공신형의 데이터를 쓰고 반드시 실험 데이터나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사회적 소셜 미션 또 사회적 문제의 포커스를 확 잡아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느끼게 하고 네, 이런 포인트였다는 거죠. 네. 제 생각은 어, 좀 저도 이제 다른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 판매를 했다라든가 특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제품과 서비스가 생각으로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고객을 만났다라든가 뭔가 판매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떤 포인트로 제가 합격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게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네. 아이디어만 공부해서 실험 테스트까지 해서 사업계, 예를 테스트, 어, 사업계까지 쓰는데 네.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 아, 실험 테스트좀 해야 됩니다 네네 네. 네. 그 제가 이거 제요 앞서 말한 샐러드랑 준비를 했을 때 어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교육까지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창업 교육을 들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 조금 내 아이디,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 시키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생각이 정립이 되, 되고 나서 이런 간단한 샘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굳이 뭐 나는 앱을 앱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라 해도 이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쉽게 조금 간편하게 구현이, 구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한한달 정도 잡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서 한달 한 정도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쓰실, 쓰신다면 한 3개월 정도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건 속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은행은 네. 왜보호청소년의 관심을 해주세요 어 저도 어 처음에는 제가 어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중2 때 이제 운동이 어... 저희 나라 특성상 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지, 뭐 이런 형태는 좀안 좋지만 이런 뒷 돈이 좀 들어가는 뭐 이런 어쨌든 뭐 훈련을 받기 위한 시합을 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은 어 네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이유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서 이제 포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 청소년들을 좀 도, 한번 도와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왔고 사회복지학과에 와서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실습을 나갔을 때어 사회복지사로서 봤을 때 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으로 좀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사도 어떤 연계나 이런 거로만 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그런 게 한계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이재수님. 네. 아, 네 그런... 좋아가지고 있는데 네 <웃음> 그래서 네. 데 저는 여기 그세계의그 PDF를 그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팀 분들이 지금 조금 네 분동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어제 어, 이틀 동안 그 경상님도 그린 리딜을 하면서 네그 팀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막 짜다가 총이 오는 게 야, 이분들 되게 따라하는 게팀 역량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제가 너무 작은 면인상막 쓰러진 것같데이한분한 분에 네네. 이분들을 어떻게 이게 영입이 되고 어떻게 컨셉이 되고 이런 게이 사회적인 그런 목적도, 생각도 가치 없이 스테이로 시작할 텐데 네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 아, 네. 그... 샐러드랑 보시면 팀원이 총세 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육성 사회적기업과 육성 사업의 특성상 세명 이상의 팀을 이뤄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할수 있고 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제 사회 그 같은 학과의 후배 그리고 동기를 꼬시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꼬셨고 근데 이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보용원 태도청소년에 대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한 1년 정도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기업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제가 자본도 그렇게 넉넉한 상태도 아니고 어떤 뭐 준비도 뭐 나름 했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 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게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팀원들과의 뭐 의견 대립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팀원들은 사회적 기업 창업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낫겠다 해서 이제 두 팀원은 나갔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저희가 새로운 직원을 한명 뽑아가지고 두 명이서 운영을 하다가 어이 친구 같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여서 어 쉽게 이제 저희 함께 참여를 했던 친구고요 그 김태호라는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제가 사회복지학과 나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창업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뭐 디자이너, 디자이너라든가 뭐 어떤 뭐 영업, 홍보 뭐 여러 가지의 역량들이 어 제가 부족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매장이나 이런 매출이 늘면서 어, 고용을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그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네. 네. 네. 아보니까뭐 네네네네, 네네네. 네 이렇게 나는게은분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조금... 그... 매장이나 이런 규모가 커진 게 작년... 중순... 중순 때부터 좀 이렇게 응.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 그... 고용원해소 청소년 한 분을... 고용을 했었고... 고용을 지금...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신한동 매장에서 같이... 어, 매장 일을 배우고 운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 새롭게 뭐 오픈되는 매장을 조금 어, 아예 담당을 해서 할 목표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나 이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실제로 직영점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면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면 되지만 어, 일반 사람들이 저희 가맹점을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취지의 공감보다는 공감이면 더 좋겠지만 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분들을 다 거절을 했었는데, 어 저희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공감을,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매장 운영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의 미션이지 그들의 미션, 그분들의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건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가맹 계약이랑 좀 다르게. 예를 들면 그분들을 뭐 아르바이트나 단기 고용이나 뭐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저희가 줄수 있는 혜택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장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범위들 조금 계속해서 어 넓혀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일반분들이 저희 걸 했을 때 과연 왜 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 시켜야 킬시 되냐 물론 뭐 저희가 혜택을 드리면 그 혜택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주식회사지만 뭐 협동조합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해주세요. 예.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이 어, 자료를 만들 때, 사고란 안목들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그냥 색감을 하나 선정해서 똑같이 구크감도 보이고요. 예를 들어 연두색, 아까 파란색으로 계속 똑같이. 네. 이런 디자인을 혹시 배우셨나요, 아니 그냥 짬짬이 이렇게 그냥 본인이? 희, 아, 네. 디자인 네. 폰트 사진 다 한꺼번에 네. 자료 소스. <웃음> 이기 <이게 웃음> 보시면 저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별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고 이제 대신에 그 서울에서 디자이너 그. 로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샐러드랑 자료 보면 조금 좀 지금 보면 좀 난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던 친구가 디자인 못하는 못하면 한 가지 폰트에 세 가지 이상의 색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글자는 포함되고요. 그래서 뭐, 뭐 이런 배경색이라든가 그리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색. 그래서 검은색을 제외한 거는 두 가지 색 이상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는 계속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데모데이라고 해서 다른 창업가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 팀은 어떻게 그려서 보여줬는지, 뭐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보여줬는지, 뭐 그런 식으로 좀앱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 해보고, 그래서 기준은 그렇습니다. 폰트는 한 가지만 쓰고요. 그래서 데, 제목은 이제 굵게, 그렇게 하고 어, 색깔은 두 가지 이상 안 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들은 좀 다른 창업가들이 발표하는 자료들 좀 많이 보고 어, 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아까 AI로 네. 그 맞춤 식당 또는 연령별 어떤 구성 네.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외주를 네. 통해서 네, 대, 대개 이제 저희 같은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유능한 개발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한다면 더 하나의 좋을 게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를 또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저희가 월급을 주기에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사이트나 앱개발 같은 경우는 외주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단번에 그런 솔루션으로 가면 좋겠지만 저희는 매장 하나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어, 매출을 늘리면서 한 명씩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 처음 시작했던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커져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향후에 그 회사가 커지면 뭐 자체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즘은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그 정부에서도 이런 바우처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면 네, 이제 데이트요네맞습니다네예 맞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시죠 예 샐러드라는 <새롭게 하는> 아이템은 조금 크게 <새롭게> 얘기해 요드라는 <주세요>. <새롭게 하는 아이템은> 네. 어떻게 해서 선택을 했는지,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S> 네. 샐러드라는 걸 선택하게 된 고정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을니 네. 그게 어떻게 아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유는 두 가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 2018년도 그 매장 창업을 그러니까 제가 치킨집을 해봤기 때문에 매장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라고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매장에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2018년도 당시에 서울권은 이미 샐러드라는게 한끼식사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어, 트렌드가 되었다 근데 어뭐 예를 들면 대왕 카스테라나 이런 금방 떴다가 가라앉는 아이템이 아니라 어, 샐러드라는 거는 충분히 어, 지속적,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이게 썼다 가라는 아이템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되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보육원 퇴소청소년들이 같이 매장을 운영하려면, 어, 뭐 아직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매장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기름이나 오븐이나 저도 이제 튀김기를 사용하면서 소, 요런데 기름 많이 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위험한 것보다는 어떤 좀 간편하고 이런 조리 형태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이 아이들이 손쉽게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카페도 생각을 했었는데 카페는 워낙 어, 포화된 시장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땐 샐러드가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초창기. 예. 혹시 지금 그 제가 어? 는 타이에도 그 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 타이, 네, 네, 그, 지금 네, 타이 타이 셰프. 최욱 타이 타이 셰프. 그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샐러드 공급은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초창기에 이제 타이랑 요 학교랑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제 학교도 그렇고 카이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이의 일부 그한 건물에 저희 전용 냉장고를 비치해서 이제 새벽마다 샐러드를 주문해주시면 채워놓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어 저희 요 인력, 우리 시설 이런 상황으로서 조금 어좀 버거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네 중단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직원이한 1000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식사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웰빙 식사를 할 거냐 네. 근데 웰빙 식사는이게이 샐러드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대기업 같은데 식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는 아니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외에 이렇게 슬래드를 이용해가지고 공용 식단을제공한다면 네.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회들도 화은지 아파달고 생. 네. 조금만 저희도 네. 지금 도시락 사업도 하잖아요. 저기 어디 식사 제공 도시락, 네. 회의 도시락 뭐 이런 것도. 네. 뭐 있으시죠? 지금 저희가 뭐그 이제 좀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는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편인데요. 어 이제 서울이나 보통 부산 좀 대도시에서만 하고 있던 새벽 정기 배송도 저희가 진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H나 뭐 도청 이런 데서도 그 케이터링 서비스도 어,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샐러드 도시락이나 이런 단체 주문도 받고 있고요. 좀 다양한 형태로 좀 팔로를 넓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샐러드 그 개발을 할때 네. 뜬질체에서 개발합니다. 이래서뭐 영양분이라든지 네. 그 내가 또 어떻게 잘 개발했는데 시장이 테스트할 때 네. 어떤 방법으로서 이렇게 개발합니다. 네. 네, 그 저희 초기에는 그 샐러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어 이거 나도 할수 있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어 이거 그냥 담으면 되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채소 관리라든가 재료별 여러가지 조리방법 이런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특히나 드레싱 부분이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드레싱 개발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 했을 때는 지금 드레싱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맡기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이나 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즌별로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의뢰를 해서 맡기고 있고요 어, 이렇게 저, 그 전문가에게 맡기기 전에는 저희가 실제로 뭐 부산이나 유명하다는 샐러드집을 다 다니면서 최대한 좀 카피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 카피를 했을 때, 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조금, 어, 샐러드가 맛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맛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 맞췄다면 초기에는. 그래서 조금 뭐 간장이라든가 좀 자극적이게 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재료별 영양 그영소나 식품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산소 사업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런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서 지금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에서. 어, 특화된 어떤, 그런 그, 모델이라든지, 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생으을 정말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 부분이 어, 중장기 계획으로 네. 어떻게 사업에 지속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다른 네. 분야으로 확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분야가 어떤 해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비전 같은 게 있는지, 네, 저희가 네. 어 처음에는 그 샐러드라는 건강 음식은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에게 건강을 어 어떤 건강하게 해줄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샐러드 재료를 봤을 때는 어 지역에 있는 이런 특산물이나 그런 채소 작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활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보고 있는 건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네치킨이다 했을 때는 뭐 청주나 진주나 부산이나 다 똑같은 맛에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프랜차이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 이한 매장이 조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매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어 예를 들면 지금 청주나 뭐 진주 이렇게 다른 매장 그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그 지역에 있는 농가 를 조금 발굴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매장별로 메뉴를 만들고 그래서 조금 지역에 좀, 중, 어,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뭐 이런 지원 사업이나 여러가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저희 매장 자체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은 저희는 음. 이런 매장을 통해서 개인이 좀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을 있는 게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끊임없이 다른 매장과의 뭐 경쟁력, 차별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매장보다 뭔가 싸거나 맛이 좋고 타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 저희 나름의 방식대로 지역에 좀 필요한 매장 그리고 그런 나름의 우리만의 그런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조금 더 개인에게 좀더건강 하게, 어떤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실 어, 얘기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h e Kangjomira, Hashir, Yege Hammer, Helsinki. What 어 a s it? w 어 a t has it? What has it? What has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치킨집을 그한 경험을 좀 토대로 오프라인 지역, 그니까 러이 지역을 한정해서 어 홍보 전략들을 좀 짜고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냥 SNS나 이런 것들은 자체 채널을 만들고 그 지역 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그 타깃팅 해가지고 이런 광고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신규 그 고객 유치도 좋지만, 이런 그 저희가 지금 그 재구매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미 우리 처음 우리를 방문했던 고객이 조금 더 크게 만족을 하시면 이분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미 저희가 확보된 고객들에게 조금 더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 뭐 카카오톡 뭐 이런 쿠폰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든가, 조금 자체적으로 우리를 이미 먹은 고객한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앞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아, 네. 그, 그러면 그 처음 사업을 하신 순서가 네. 제가 이제 처음에 10분 정도 조금 늦게 왔는데 네, 네. 열심히 했는데요. 치킨집을 하시다가 이제 러드적으로 하시면서 그때부터 정부 지원 사업도 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아, 네, 치킨집 같은 네.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셨던 게 치킨집이 네. 이제, 이제 같은 음식 계통이니까 그게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충분히 선정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도 매장이고 프랜차이즈 고요 제가 했던 치킨집도 프랜차이즈 매장에 이런 매장 음식 요식업이기 때문에 요 치킨집 경, 경력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네 충분히 이력으로 넣고 이렇게 좀 활용을 했고 그리고 했. 그 지원 받으신 그 처음 시, 그 이제 지원 신청하시다가 제일 처음 선정된 그 지원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셨는지 저, 저는 이제 치킨집을 그만두고 바로 그 처음 들어갔던 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선정되시고 나서 네. 그청년아그 H 소셜 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 사업을 그래, 하신 건가요? 카이가 먼저. 네, 아, 아, 아, 그것도 어, 네. 순서를 말씀드리면 치킨집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와 카이가 어, 진행을 했던 그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프로그램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이젠 특공대라든가 뭐 유, 그런 뭐 스몰 비즈니스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작은 것들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육성 사업 진행을 했고 그래서 2019년도 육성 사업을 진행했고요. 작년에 이제 LH랑 어, 그렇죠. 작년에 LH 받고 올해 들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추가로 받은 케이스라고 보다 음. 그럼 LH 그, 아, 사회적 기업 일정생 하기 전에도 이미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신는 아, 건가요? 그 LH 제가 세번 떨어진 거는 그 학생 때 2학년, 3학년 아, 네. 네, 학생 때 그냥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해서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세 번은 학생 때고 그리고 차, 치킨집 창업하고도 한번그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세번 떨어졌습니다. 음. 네. 진짜 이 질문 안 하면 집을 못 간다 하시는 분한 분만 더 받고. 네. 먼저 질문. 그 최근에 단기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이 어떻죠? 어. <웃음> 퍼센트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뭐 예를 들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진짜 원자재값, 채소값이 진짜 열 배는 뛰거든요. 그냥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재료는 32% 35% 잡고 있고 상감비가한 2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비용 빼면 저희는 한 15% 정도가 매장 매출 대비 남 그러니까 순수익으로 인건비 다 제외하고 남는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 것 같고 제가 좀... 어, 조금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음, LH 소셜벤처 이전에 그 카이 때는 저도 신사위었어요 근데 그때 심사했때될수 있었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얘기 나왔었는데 소셜미션이 명확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 소셜미션이 제가 이제 수많은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데 이 보호청소년을 타겟으로 하고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은 거의 보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독특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오영래 님의 장점이 이 영역을 한 번도 안 바꾸고 지금 뭐 5, 6년째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 6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모양새가 그들의 일자를 주기 위해서 원래 프라다은 무슨 동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려고 미리 프라다을 경험한 듯처럼 보여 느낌이 자, 그, 해보니까 이런 메카니즘, 그니까 러 보통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되거든요. 아유, 저 친구야, 저거 경험이 있어서 할까? 분명히 말아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일단은 치킨집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저 친구가 진짜 현장에서 뛰고 있고 학부 학생이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저 친구는 일단 뭐 하겠다 그러면 하겠네 라고 기를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이젠이나 뭐 이런 데 얘기하면 제가 그때도 또 멘토링 들어가면 영용의 갖고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멘토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올때 보면은 다른 걸 갖고 오는데 그거 이상만큼 딱 진도가 나가 있어요. 딱 딱. NHT 소벤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이나 해주면 그 다음 버전에 그거 이상으로 진도가 고, 그거 딱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행료 되게 좋다 이거실행 대부분 아무 실행안 하고 하다가 귀찮고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거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 실험하는 거 보내는 게 대충 쉽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쓴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되게 귀찮아하고 안 하죠 그거 안해그 안 해. 그거 안 해. 다른 분들은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거 안해 그거 안해 그리고 했다 치고 근데 여기는 우친됐든 조그만 거라도 실험 테스트를 갖고 온 결과를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저 친구는 일단은 어, 배경도 굵고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작은 학교 실험을 계속 하니 이 친구는 진짜 하겠네 라는 우리 신뢰를 주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엘트 소설배은는 제가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회배제했요 아, 아는 지인 있으네 저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때문에 된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제 신청했었어요 그때 예. 그렇다는 걸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 PPT가 화려한 건 아닌데 일괄성 이 있고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논리정연하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샘플로 이세 개를 드린 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 좀도 쫓아기 힘들어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가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컨셉들 개념들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박수 치고 마무리 하니요 <웃음>